1분 7초 이거 어떻게 1분 7초 안에 네가 그런 힘이 없는 거야? 네, 알 <웃음> 오늘은 3D 공력 화석 키트로 1분 7초 챌린지를 할 건데요. 공력 음그 화석이 여기 안에 있는 건데 제가 그거를 깨 가지고 직접 발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립까지 하는 거는 1분 7초 안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발굴하는 것까지만 1분, 7, 1분 7초 챌린지로. 쓰는 도구들인지 좀 파악을 하고 시작해 볼게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어, 이렇게 깨고 좀 많이 이렇게. 아, 어, 오케이 시작. 야 나와. 어이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진못할것 같은데. 어 이거 어떻게? 손으로 못 부셔? 아이 망치가 너무 약해. 아손 아파. 아, 안 나와! 아, 이거 못해, 요 1분 해 이거 이거 어떻게 1분 해 이거 해 이거 으해 이거 이거 못해! 이거 못해! 이거 못해! 이거 못해! 1분 7초 지난는거 같은데? 어, 한참이 났지? <웃음> 이거 이거 불가능해. 1분 7초는 못해, 이거. 이거 그냥 하는 거야. 나와봐. 1분 7초? 어. 뭐 이렇게 하는 건가? 그냥 그래. 어떻게든. 버누아! 음, 어. 이거 절대 안될거 같은데? 나 얘가 왔어. 준비 됐어. 시작! 오! <웃음> 오케이. 오일분 7초 지났어. 그래. 그래. 오케이.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해봤지? 아니 아까 하려 했는데 난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아예 그냥 완전 내가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어. 별로 힘이 많이 안 들어가 겠는데안 들던데 안 처음에 네가 그런 힘이 없는 거야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재밌긴 하다 응, 재밌긴 하다 이거 천천히 시간 들여서 하면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응. 조립을 네가 1분 7초 만에 해봐 조립을? 어. 오케이. 새로운 1분7초 챌린지. 오케이. 내가 일분7초 안에 이거 다찾았으 그래, 조립하는 거는 할 만할 수도 있어. 자, 일단 그좀 파악을 해보자. 갈 거야? 어? 아, 같이 쓰려? 그래. <웃음> 나한테 이거 일분7초 조립해봐. 그럼 가. <웃음> 아니 좋은 아이디어를 떠진 거지. 음. 내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작할게. 응. hands off ready go 해 채나 뭐 <웃음> 빨리 해 <하고> <웃음> 나도 잘 몰라 <웃음> 이거 이번 주는4 3 2 1